롤롤롤롤랑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볼 컨텐츠 가보애면요 바로 바로 바로 초대형 가보지거를 잡아서 먹어보자 제가 이때까지 잡았던 가보지거는 보통 뭐 손보다 반만한 녀석들을 많이 잡았었는데 오늘 잡을 가보지건들은 진짜 제 발만 하더고니다제 발이 320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가보지거리기들이 지금 많이 잡힌다고 하여가지고 바로 지금 잡으러 갈건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근데 좀 전에 들은 바로은 지금 파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배못탈 수도 있대요. 일단 잡으러 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여기 제주도로 왔습니다. 배를 타가지고 한번 그 갑오징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제주도 하면 또 누구예요? 피곤해 보인다. 어... 형들이 더 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한숨도 못했어 <웃음> 아... 아... 지금 새벽 6시 반이거든요? 5시 50분? 아니네. 새벽 6시 반도 아니네. 바로 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분 계신데. 야, 빨려 아네안 찍을게요 <웃음>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가 도착했는데 와 타도가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기 수신 몇이야? 70m 70? 어. 이거 뭐야? 아 이게 애기구나 애인데학공지포를 애기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쓰는데 자 여러분 저도 한번 바로 잡아볼게요 어, 잡을 수 있어? 아니 잡아줘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걸었거든요 자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던져봐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수심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거의 50에서 70m라고 하는데 몇 미터예요, 여기 몇 m 터에요 여기? 8 0 m 예요8 0 m 예요 먼저 잡은 사람이 뭐 하시죠 어, 뭐해주기 어, 어. 먹물빵? 어그이 먹물빵 오. 잡았어요? 선장님이 아닌 것 같다 고 하시는데 나도 잡은 것 같은데? 여러분 건져볼게요. 와 이거 돌려도 끝이 없다. 와 아니 안 잡았어. 어왔온것 같아. 와 여러분 왔는데 너무 무거워 가지고. <목소리> 뭐야 진짜? 다들 왔어? 아난 아니야. 왔어? 구시리 부시리. 구시리급이라고요 부시리. 에이. 와. 우와. 와.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에이 아, 에이 벌써 나, 쳤어. 아, 에헤이 와, 와, 사이즈 미쳤습니다. 진짜 크다, 와. 자, 저도 빨리 잡아볼게요. 와, 옆에 사이즈또 잡으셨네요, 와. 오요요요 아, 사장님 자주 오시나봐요 아, 엄청 잘하시네요 진짜 왜요 왜요 왜요 이리 와서 벌칙 해줘야지 무슨 벌칙인데요 형님? 좀 찍어야지 마스크 쓰니까 여기다 하하 아, 형님 여기. 아, 아, 아, 아, 아, 어때요? 느낌이 아, 느낌. 어때요? 어때요? 딱 잡았을 때 부실 같아 아그 정도라고요? 파이팅! 잡았어? 오아힘임새가 다르네 어 빠졌다 빠졌지? 어아 빠졌네 자 여러분 일단 먼저 바닥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바닥을 찍고 되게 살살하면서 무게를 느껴봐야 된다고 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오 어,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아 이게 다르구만 아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와 천천히요. 더 빨리? 더 빨리? 와, 너무 아픈데, 발 올라온다, 올라온다. 우와, 너무 무거운데? 너무 무거워. 이야! 에이, 와 잡았다! 잡았다! 형 <웃음> 잡았어요? 우와 코코코길 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더블이 됐는데 더 작은 게 내가 잡은 거지? 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웃음> 와 까먹었네 역시. 진짜 사이즈 좋아. 와 정도. 사이즈 좋네. 아니 진짜 못 끌어올리겠는데 이거? 와 팔이 너무 아파. 좀쉬다 해야 되거든. 팔 너무 아파. 형님 그 정도밖에 안된 사람이었어. 약해. 아 그럼 그 어디? 팔 아래로. 아하 예. 네. 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운 좋게 한 마리 잡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감은 모르겠어요. 어렸잖아감 알겠어요. <웃음> 이제 한번 계속 잡아볼게요. 다 뒤졌다. 자, 여러분, 또온거 같습니다. 또온거 같아요. 또, 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어, 어못 돌리겠어. 우와. 아니, 나안 할래, 이제. 자, 올라옵니다. <웃음> 야 <이야>. 우와. <웃음> <웃음> 아, 나 어떡해. 옷다 베렸어. 아, 나 왔어, 왔어, 왔어. 가 왔어? <웃음> 아이나 금방 줄 아, 왔었는데 <웃음> 방금 만난 선장님까지 놀리고 있네 선장님 풀리 스타일이와 여러분 이거 바지 다 베렸다 끼운 건데 우와 이거 사이즈 크죠? 우와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자 여러분 진짜 발만합니다 발만해요 엄청 큽니다 바보직어 이렇게 한거 처음 봐요 일단 근데 알겠어 아까 모른데며 아니야 이제 알아 아니야 형 그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형 봉돌 잡았어 아이고 우리 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두 마리씩 잡았는데 <웃음> 어디요 어디요 어낙장부리비야 어? 어? 빨리 아네 아네 아네 아네 일로 다얹어버려 조심해야겠다 이게 저일 거예요 저게 자꾸 보고 뭐, 뭐, 뭐, 상상입질하고 있어 요 상해도 상해도 알려주세요 내가 알려줄까 아니 너 너한테 알려줄 <웃음> 오늘 아주 보고 형 마음껏 올리겠어요 마음껏 개빡치네 <웃음> 왔다고요 어 왔다 진짜 왔다 꼬꼬 어, 이거 봐와 형님 왜 이렇게 잘 잡아요 어. 세 마리째죠 어세 마리째 올라온다 <웃음> 오우 야야 크다 크다 yeah. 우와 왔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yeah. 어 보거형 왔어? 야. 저거 저거 저거 보거형 왔대 보거형 왔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와 진짜 커 엄청 커? 야 일이 안간겨팔개 아프지? 어 살려줘 메 m 좀만 했네 좀만 5m. 3m 2m 조용히 좀 해요 3m. 조용히 좀해자 야씨아 목물 쫌 맞았네 으아아아 오근데근데빵 봐봐 빵 진짜 빵은 장난 아니다 쏴쏴쏴 방향 여기야 방향 추룩 추룩 추룩 안 뭐. 들어가면 큰일 나지잘 아, 넣어 잘 넣어, 잘 넣어. 어? 야야야 큰일났어 큰일났어 지금 우리 마리야? 여섯 마리야 총 아, 여섯 집에 가자 이제 형사님 뒤로 가도 돼요? 오 대작살 났습니다 이거 은혜껀데 진짜 개란댔다와 여러분 그 와중에 옆에 사장님 또 잡으셨습니다 와 옆에 사장님이 지금 네 다섯 번째 오셨다는데 너무 잘 잡으세요 자 여러분 계속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또 왔어 근데 나잖아. 들체 <뛰치> 되게 당연히 뜰체지 이거. 형 근데 미안한데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돼? 이거 독배 아니잖아. 못해, 못해, 못해. <웃음> 우와 이거 크다. 형 이인일 로 하자 콜라보. 어기어리라. 오 이게 훨씬 편하다. 야 무겁지 근데. 아니 아니 이게 훨씬 괜찮아. 그래 난 내가 안 괜찮아 <웃음> 지금. 두 손으로 꽉 잡아. 며칠. 3m. 갔어 갔어 형. 야야야 짖어코 짖어코. 형이 뜰체. 우와 벌써. 아 이제 우와. 개 크다 개 야, 크다 귀여워. 개 크다 개크한 아니야 보여줘 야 이거 럭비 공이야 로추같 생겼네 약간 목물 쏘는 데가 닦아줘야 되나 <웃음> 형 근데 개 크다 이거 그럼. 이게 제일 큰거 제... 같아 원래 자기 거만 한거 잡는다 그랬잖아 아 되게 작네 자 갈게요 <웃음> 잡으셨어요 어. 완전 커 우와! 우와, 여러분, 아, 사이즈 미쳤다! 우와! 형님, 킵해주세요! 자, 원래 이런 액션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 말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하고, 한번 쭉 당겨보고, 어! 잡혔다! 잡혔어! 잡혔어! 자, 거의 다왔어 10m, 4m! 우와! 잡혔어! 우와! <웃음> <웃음> 우와 대크죠 사이즈 보세요 발만 합니다 발만 해 한번 들어보세요자 제가 잡은 갑오징어거든요 야리발렉야아 진짜 크지? 야 진짜 빠지나 야, 야, 야, 라가리 거. 벌리고 있는 거봐 이빨 숨대 보자 아니야 어. 이거 큰일 나 아니야, 아니야. 장갑껴가지고제러분 오징어 <웃음> 오징어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그 여기 라가리가 있어가지고 으어어어어. 팍, 팍, 어 팍, 팍. 자, 어, 킵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운 좋게 뭐 어떻게든 저는 잡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개잼타. 자, 다시 번지. <목소리> <목소리> 아, 양쪽에서 잡아버리니까 미치겠네. <목소리> 어, 나또온것 같은데? <목소리> 아, 벌써가 <거짓말이> 질어 <싫어. 목소리> 왔어, 왔어. <목소리>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와, 여러분, 제너 처음 와자또 왔어.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우와, 크다. 들채, 대기했어? 대기했어. 들채, b 야. 들채, 어채어채들어어 콜이 들 우와. 야,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쓰지 마.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야, 야 근데 나는 야. 뭐 잡지도 못 하는데 손에 먹물만 묻는 거 같아. 따라 저거 넣어 줄게요. 잘 넣어. 야. 야. 왜? 어디다 왔어? 왔어? 형 어떻게 내가 한수 알려줄까? 한마리면줘 <웃음> 아, 주는 건 당연히 줄수 있지 뭐 아직 안 왔어? 여기 좀 방문을 꺼려하시나 봐 <웃음> 나랑 자리 바꿔볼래? 아 아니야 싫어, 싫어. <웃음> 자 다시 번지 <웃음> 왔어 왔어 <웃음> 왔어? 왔네 진짜 왔네 이거 <웃음> 오 이네 이네 이네 쌍이구만한번 잡혔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개 크네 왔어이 제 까만두어님이 못 잡는 거 같은데 거기아기 <웃음> 어라차 싸싸싸싸싸싸싸싸 아! 아 내가 맞았네 이씨 저러 얼굴에 제가 물찌고 이거 코에 먹물 뭐야 아 이거 나 왔어 나개코 엄청 커오 이거 질적한데 진짜 적데오우야왜 큰데? 큰데? 야, 이렇게 통통해 어, 야야야야야와 진짜 크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하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하지 하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거야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어 여러분 컸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괜찮습니다거 저거 저거 아거저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을 저거 저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오! 야거야거 저거 왜야저야야야 저거 야이야야야야 얼굴 소거지 아니 거 저거 가보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소리 들리시죠? 누구세요? 뭐야 형또 왔어? 당연하지 아, 아. 여기에 껴 야야 <웃음> 야, 거기 아프다고 고구만 잡으면 큰 거만 잡네 아 나만 한 거만 잡지 와 여러분 이거 죽입니다 죽여 볼링공가이야또 왔다고? 야야 이거로 죽여야 돼 거의 작아서 근데 낄게없 야야야 <웃음> <야, 야, 웃음> 어 뭐야 아 누구랑 걸렸는데 같이 아 갑자기 사장님이랑 걸렸다 아 왔어 여기 맞나봐 지금 거기 어디야 아차 올라온다 우와 야 캐꼬 캐꼬 오우 오이구야 와너 1% 와 괜찮지? 뭔가 형이 계속 들어가지고 다 형이 잡는 거 같아 <웃음> 자 이번에 한 마리 또 올라왔거든요 잘했어요 는거알 잘했어요 왔어? <웃음> 야 대박 공약이 <웃음> <웃음> 어, 라이그를 보여줘 20m 10m 이야 <웃음> 나이스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니께 네 니가 넘어가냐 자칭 가스 라이팅 <웃음> 나 얼굴에 튄거 같은데 나. <웃음> 제대로 튀었네 나쳤어 아니 안 튀었어 여러분 이전에 쭈꾸미 잡을 때 잡았던 갑오징어는 요거에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갑오징어가 <목소리> 다른 종류래 여러가지 종류 아 다른 종류래요? 아, 종류. 자 바로 킵할게요 들어가라 아유 오셨습니까 형님? 아 로취 깨야 되겠어 어기 어기 어허 어이 어허 어허이 뭐야? 오야 오! 오! 오, 야, 엄청 크다 오오오오 우와 얘 진짜 커와 여러분 얘진 진짜 큽니다. 와, 얘 진짜... 아... 아... 씨... 오 크다. <웃음> 와, 여러분, 세 마리다. 방금 잡은 거예요. 씨알이 비슷하네. 세 마리다. 들어가나? 오케이, 잘로, 잘로, 잘로 오케이, 자 여러분, 저는 좀 쉬러 왔습니다. 왜냐면 파도가 오늘 너무 세가지고요. 멀미도 좀 나고,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랬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거 보시면 옷이 개사살나가지고나 이거 있고 공항 가가지고 양양 가가지고 은혜만 나야 되는데 괴로웠어요 근데 바지도 뭔가 조금 예뻐진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보세요. 랄마시한 레디션 여러분, 이제 한손때르고 도시락 먹을게요. 라나 루로리다 레로 라라리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집에 가고 싶은 <웃음> 여러분 저랑 까방이 형님이랑 보거 형이 지금까지 잡은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우 야 엄청 잡았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다른 분들이 다 잡으신 거를 넣으시는 건데 솔직히 저희 세개한 친구보다 여기 한 분이 잡으신 게더 많아요 왔어? 당연하지 빠졌지? 빠졌어? 아 빠졌잖아 에이. 여러분 저거 보거 형안 왔었어요 아까부터 그러더라고 아니야 <웃음> 형또 왔어? 왔어? 오. 보거 형이 낚시 잘해요 <웃음> 이로줘이로줘 오케이 자 워크 워크 워크 워크 아, 자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서 저희가 잡은 애들 이제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자 봉용이 진짜 미. 뭐라고? 유종 앱미 유종 앱미야 근데 여기 여기 봐봐 뿌족해 오... 느낌 좋은데 만져봐 중심을 잡겠어 <웃음> 자 마지막까지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진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가자, 가자. 제발 가자 아 드디어 둘 다겠다 아, 많은 낚시 선상을 타봤지만 다시는 가보지건 안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의 조과입니다 오늘의 조거 <목소리> 왔습니다 할이팅 <목소리> 선생님 유튜브 하세요? 아 <목소리> <웃음>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이야 <웃음> 우와 이거 <몇> 웬발이야 <마리야. 웃음> 지금 여기 밑에까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선장님 저희한테 유니 세프 아, 한번 역시, 해주시죠 역시, 역시 선장님이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저희가 키로 수으면재본다고 하시는데 나는 1 8 아, k 로난1 0 20kg! 어 많이 나네 21kg! 와야 와야 제일 많이 잡으신 분이 30kg 이상 잡으신 거예요 와자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잡은 거를 다챙겨넣겠습니다네 일곱 와. 39 4세마리 잡았어? 3마리 와대쩍대개쩍었다 새로 먹으려면 심해라고 신경차단해야 을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얘는 당수로 안 돼요? 안돼 이제 피가 있어서 아 거기도 크락션 소리 나는데? 아, 이되면 색깔이 변하잖아 아, 아 이러면 심해 끝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자 자 여러분 이렇서 초대형 가보징어를 잡아왔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두 마리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장모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자 왜냐면 장모님이 좋아하기도 하고 이럴 때뭐 점수 겸사겸사 따는 거죠 그지그혜땀 짬처리 <웃음> 근데 이거 좀 썩은 애 나는 거 아니? 나도 좀 네! 아이스 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다.. 닦아줄게 <웃음> 야 무슨 우는 소리를 내 그런다고 닦아줄게 아니 줬는데 어. 왜 휴지가 이러냐고 <웃음> 아니 설마 너 다른 걸로 닦아주길 원하는 그런거예요? 아니 나 기분 안 좋아 <웃음> 자 여러분 근데 갑오징어 CR이 보세요 이게 제가 가져온 것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진짜 제 신발보다 훨씬 큽니다 야 봐봐 내 발보다 크잖아 어 언니? 아니? 어? 아니야? 어 봐봐 <웃음> <웃음> 자 보통 제주도에서 요런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잡아보셔도 손맛 지대로 보실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가오징어로뭘 해먹을거냐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오징어 타코야키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원래 타코야키는 문어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산 피문어를 잡아가지고 타코야키를 해먹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보징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문어보다 가보징어가 훨씬 더 살이 야들야들하고 맛있거든요. 이 타코야키 만들어서 더 맛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렇게는 바로 하나 둘셋 목욕하러 가자 그래 둘둘셋플라이야그레 그리고 바로 워터야 아나그나 오늘 시키죠 <웃음> <웃음> 너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려는 줄 알아? 어, 우리 어버 그래도 오늘 기분 안 좋아도 해줄 거다 해주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뭐, 나보다 먼저 오늘 나 시키지 마. 이러니까 기분이 개 녹같지, 안 녹같아? 근데 나 오늘 아픈 거야. 아, 몸이 안 좋아? 어. 아, 쉬자, 그러면. 네가찍다고 해서 나 지금 약 먹고 자다가 이러고. 아, 몰랐지. 내가. 아, 그럼 쉬자. 쉬고, 한주 미루자. 기다리신 시 곰팡이분들 중요하냐? 맞지? 아 <웃음> <웃음> 그러면은 오늘 말 별로 안시겠게너 괜히 못 참고 끼어들지 마난 니가 끼어들까 봐 겁나 요새 알겠지 어 알겠어 자이가보징어들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다 씻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무리 씻어도 이렇게 먹물이 나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가보징어를 가져올 때 먹물 안에가 먹물 범벅이 되거든요 먹물 안에가 먹물 범벅이가 되거든요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오늘 <웃음> 말하지마 오늘 나가리 금지령이야 어. 이 먹물이 <웃음> 웃지 마 웃음 소리 들어가면 안돼 오디오야 알겠어? 어. 자먹물이방부리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방물의 아, 역할을 하는 한... 게 <웃음> 웃지 말라고 했잖아. 아왜나 웃는 것도 <웃음> <웃음> 알겠어. 자 멍물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웃음> <웃음> 아이고 배야. <웃음> 됐어 어. 진정해. 방물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어. <웃음> 어디 돼지를 키우나? 미리 돼지 우리 입양해 온 적이 없는데. 바로 손질해 볼게요. 가버지어 손질 방법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이 가위를 이용한 건데 여기 뒷부분 있죠? 싹 잘라줍니다. 러스, 러스. 여기 갑이 나오잖아. 말하지 마라 그렇지. <웃음> 자쑥열면자 이렇게 내장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눈알 있죠? 자 눈알을 딱 잡고 이 뒤쪽으로 해서 천천히 쫙 이렇게 뜯어준 거예요. 세게 뜯으면 내장이 터져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오슈앤. 오우 개깔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내장입니다 자 그리고 요 눈알 밑으로는 그냥 크기 요렇게 라스사무라이 하면은 이빨도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뛰쳐나가고 다리만 남게 됩니다 갑오징어 다리는 이상하게 만 무늬오징어 다리 요런 것처럼 잘 그렇게 즐겨 먹진 않아요 근데 갑오징어 다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얘도 이따가 타코아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된 거는 바로 저 멀리 거죠 자 그리고 요건 딱 봐도 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는 생식기예요 생식기 생식기도 하고 먹이도 먹을 때 이제 하는 건데 촉수 아 너가 말하고 싶어 하는게 웃겨 반종이지너 mbti 뭐야 너 인프피 이라 그러지 아니 술 먹으면 MP 피자 <웃음> <웃음> 여러분 요게 촉수인데 자 요걸로 이제 먹이가 보이면은 툭툭 건드립이나 그래서 이 낚시를 해볼 때 뭔가 툭툭 건드리는 느낌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로추는 버리고 자 이제 갑오징어가 왜갑오징어였어요 은혜씨 갑이 있어서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물어봐가지고 <웃음> 자 갑은 여기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쫙. 이갑 크기 봐봐 요 음. 엄청 크지 저러 원래 갑오징어 제가 잡은 거 옛날에 갑막 이만했는데 우와 이건 엄청나다 자이 갑오징어 갑은 그냥 아무짝에든 필요없는 그런게 아니라 얘가 아주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갈아가지고 키우는 애완동에를 먹인다고 해요 특히 거북이들 저도 예전에 이거 한번 갈아가지고 아오한테 한 먹였었잖아요 맞지 음. 그 이후로 거의 얘가 하루에 1cm씩 크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웃음> 웃지말라 그랬지 도너 또... 괜히 괜히 뭐말 끝까지 개빡치게 하지 말고 사람을 개빡치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얼굴 자 여러분 그리고 얘는 앵무새한테 또 갈아서 먹이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앵무새 부리가 칼슘이 많아야 단단하다고 합니다 부리가 말랑말랑해지면은 앵무새 부리가 해파리처럼 말랑말랑해진대 응 음... 구라야. 자, 여러분, 자러러면 이렇게 남잖아요. 뒤에 보시면 껍질 있죠? 면 이렇게 쫙벗겨주면 돼요. 게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이런 식으로 이질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깔이하죠 요거는 하리이리리하서 저기다 빠면려자 그리고 두 번째 손질법 보여드릴게요 여기 왜 그래? 렌지야렌지야렌지야 하면, 이 어. <웃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둘 다? 엔지야? 렌지야? 엔지야? 목이 안 좋았어?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손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요거를 그냥 무식하게 딱 내리고 쫙 이렇게 뜯어주는 거야 봐봐 이거 보이지 지금 가브 항상 여기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 만지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왜, 나와. 왜 그렇게 봐봐. 어, 잘랐는데? 어, 잘리는데 어, 잘 잘리나? 아직 궁금 어, 우와, 이거 봐, 단명 백설기 같지 먹어봐. 아니, 2로. 아, 물어서 씹어보라고? 아. 오늘 아가리 벌리지 말라니까? 자, 여러 그리고 똑같이 그냥 내장 요렇게 뜯어주면은 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아가리 원래 따로 제거하려면요. 이렇게 쑥 밀면은, 이렇게 앵무새 부리처럼 나옵니다. 요거는 바로 떨어뜨려서 버려. 자, 얘도 껍질한 벗기면 이렇게 하면 손질 끝입니다. 근데, 오늘 솔직히 타코야키에 들어가 오징어가 양이 많지 않거든, 여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요것만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타코야키 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먹을까? 우리 좀 이따 저녁에 이따가 즉석 떡볶이 시켜가지고 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치즉게 만들게 어, 어, 아니 뭐 어디가 튀기면 우와 그것도 진짜 맛있겠다 또뭐 하나 얘기해봐 다 맞춰줄게 너 아프니까 뭔데 또 어... 모르겠어 아 그래. 어, 이렇게 맞춰준다고 해도 거기서 애들리못하면너 아직 못하네 잘아나 못해 나 멍청이야 나 바보야 <웃음> <웃음>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 이제 카메라 꺼 저기 잠깐 쉬고 있어 멍청아 바보야 아! 여러분, 요즘에는 마트에 타코야키 베이스 그냥 다 판매합니다. 그냥 그거 놓고 그냥 구우면 타코야키가 돼요. 근데 하지만 저는 타코야키 베이스를 직접 만들어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재료가 뭐냐면요. 달달두 번째는 쌍달. 자르게 되고세 번째 재료는 느리알. 아오. 어. 자, 그 다음에 요 계란을 쫙 풀어주면 됩니다. 조도도도도도 요것도 잘하는 척 하려면 엮어 45도로 기울여가지고 전화 딱 받는 척. 여보세요? 어, 어 자기야. 어, 어. 와이프랑 요리하고 있어. 아 몰라, 말하지 말라니까 계속 시부리네. 야. 어, 예? 강망이도 놀랬잖아. <웃음> 뭐, 뭐. 누구라고? 잠만나 <웃음> 물어 잠깐만 저 멀리 꺼져 저 멀리 저 멀리 꺼져 저 멀리. 자 여러분 이렇게 싹 여자친구 전화 받았으면 야 근데 이거는 에로 부부에도 안 나오네 <웃음> 아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보시고 나이 어리신 분들은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다 장난이에요 다 장난 자 여러분 다음은 바로 부침가루 부침가루의 양이 자 요정도 딱넣으면될것 같습니다 두두두두 어때 이거 재밌겠지 나나나 나, 나 해볼래 <웃음> 어, 돌려야지 멋있게 돌려야지 전화 언니. 받아 전화 받았어 <웃음> 어 자기야 아 남편 또 찍어 살달라고 지 아, 은혜 이렇게 산다니까. 철수! 굉장히 뻑뻑하지? 여기다가 빨리 물두 컵을 넣어야 돼. 혼자 셀프 워터해봐야어 워터야. 너, 너, 너. 돌리고, 돌리 어, 우리 그거 샀잖아. 이거 어머니가 주신 거 이거 해봐야겠다. <웃음> 어, 우리 엄마 줬지, 그거? 자. 오! <웃음> <웃음>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된다 했어. <웃음> 어기야, 기어라. 잘 된다, 은혜야, 이거 맞지? 아니 안 되는 거같아 엄마 <웃음> 이게 근데 이렇게 해서 퍽 하면 안돼 그럼 여기 튀어아 엄마 개 후진 거 좋네 맞지 아니 vale <웃음> 어안 걸리네 자 여러분 이렇게 물게 됐으면 요거 잠깐 저 멀리 꺼지고 도마 들어오고 바디 바디 바디 바디 당근 당근 당근 털어드리면 서자이게 썰어주면 돼싹 썰어 넣을게요 자 그다음 바로 바디 바디 바디 바디 해파 바디 바디 개빨리 하는 거 그때 배웠지 나한테 어 바디 바디 바디 바디 당근 당근 당근 바디 바디 바디 바디 당근 당근 당근 바디 바디 바디 바디 바디 당근 당근 당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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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개웃기네. 자, 그럼 이렇게 다 넣었으면 조져, 조져, 조져! 야, 잡고 해. 싫어. 너 진짜, 일로 와. 여기 다 긁히잖아. 아!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진짜 왜 이렇게 긁혀봐야 돼, 얼굴을? 눈이 뭐 이상해. 어디, 야한번 어, 보자. 아니, 이상한데? 괜찮은데? 아, 입뜯어라고 <웃음> 자, 이제 이 봉지에다가 자, 이거를좀 이렇게 부어 줍니다. 짤주머니로 짜는 거야? 어, 그렇지. 자, 이렇게 짤주머니 식으로 쫙해 가지고 공기를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사실 헌테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태 짤주머니 영상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왜네는 아마 이런 게 재밌으니까 좀해 봤을 거예요. 맞지? 안해 봤는데? 아, 해 봤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하지. 너왜 거짓말 하려고 그래, 사람들한테. 너가 맨날 거짓말 시키니까. <웃음> <웃음> <웃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두고 자 이제 드디어 입장 이 턱과 기판에다가 이제 자요 식용유를 살짝 뿌릴 겁니다 여기 전체 기름을 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발리네 요 기름이 안에 들어가 있는다고 발린 게 아니라 그냥 바르는 거야 아죄이해요아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 <웃음> 야너좀 너무 그렇지 않냐 아니야? 아 지금 깜짝이야. 아 그럼 이쪽으로 올리면 싫은 거야 이쪽 어때? 아 이상해 아둘다 아, 이상해? 어. 그럼 이거요? 이상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싹다 발렸으면 바로 파이어 중약불에서 이렇게 조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달궈지는 동안 자이 오징어를 잘라줄게요 자요 음, 정도 우와 이거 삶아가지고 초장에딱 찍은 거 우와 기가 막히겠다 너 오늘 좀더잘 받아주지 않냐 어 고마워 너 아프다니까 또 내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원래 뭐. 아 근데 이걸 왜잘 티내는, 티내는 거야 <웃음> <웃음> 방송이니까 티내지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달궈지면은 자이 꼬다리 부분만 자 그리고 뿌려줘. 반 어... 정도씩만 다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자이가오지어들 있죠.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예요. 와우. 오얘두 얘 개다. 얘는 왜안넣꽝꽝꽝 꽝. 꽝 있어야 재밌잖아. 넣은다? <웃음> 아 깡이다 <깐다>, 이러면자 <이렇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다 넣었으면 다시 여기 위에다가 덧붙여서 뿌려줍니다. 이제 좀 과감하게 뿌려야 돼요. 이렇게싹 덮어야 됩니다. 빨리 가져와. 어, 예. 뭘 가져와야 되는데? 돌리는 거. 그렇지 돌리고 돌리고. 아이씨. <웃음> 아니 이씨아 근데 개웃기게 너왜 실물로 한번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카메라로 이렇게 다시 봐 확인 한번 다시 한자 요게 있어야 됩니다 타코필킨 요거 이렇게 선을 그어두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얘를 조심스레 아, 아직 일로, 아지 일로. 자, 여기서 서거 밖에 딱 돌리면은 얘네가 완전 무너지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운데 쪽이 제일 잘 익을 거야. 오, 야, 돌려도 되겠다, 오 얘를 밑에 뿌리를 잡고, 딱 요렇게 해서 뒤집어. 어이, 어이, 좋아. 옆에도 됐을 거야, 봐봐. 야, 옆에는 뒤집어 달라. 안 달랐다. 이거 봐. 안 달랐지. 쫙. 해볼게. <웃음> 조금 이따 해아 지금 너 하수잖아 아직 아하금하거개기엽네어어어 어우 어우 어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실히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만우 어우 어에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봐 봐. 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디어디 어우 어우 어우 어 돼. 어렇어 어디, 어디, 레벨업. 너 레벨 이야 지금. 빨리 뒤 어우 면서레벨 어우 어줘 레벨. 어 <웃음> 와, 너 잘한다. 오, 재밌다. 아, 너안 아프지, 이제? 어. <웃음> 야, 뭐야? 배 닮았어? 아. 야, 이거 버리자. 떡볶이 먹자. 요거를 날리면서, 얘를 또 날리면서, 이렇게 바꿔버린거지. 마지막. 아, 간다. <웃음> 야! 텅크. <웃음> 따로 우리께서 드디어 갑오징어 타쿠야키가 완성되었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허전한 니니다 자, 그럴 때뭘 버리냐. 바로. 레리아 리로르. 자. 근데 대리야게수수하면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럴땐 바로 라로레르 자, 와우. 자, 그래도 뭔가 부족합니다. 자, 그럴땐 바로 뭐냐, 그렇죠? 어, 푸시. 아, 뭐 어때? 되게 섹시하지 않았어, 조금? <웃음> 도대체 네가 아는 섹시는 뭐야? 더티 섹시지, 아가뭐 이상한 거 보나 자 그럼 바로 번 초베르 해볼게요. 우와. 맛있겠지? 응. 자, 바로 뭐 볼게요. 초베르. 야 오징어 밀쳤적이야음 오징어. 오징어 육질이 진짜 탄탄해가지고 안에서 엄청 씹혀요. 아니 진짜 치즈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와나 떡볶이 안 먹어도 되겠는데? 먹지마 이거 응, 안 먹어 고마이 분들랑 이 같이 요거 먹을게 이렇게. 어. 어. 응 담겨 담겨 담겨 그럼 바로 하나 더 먹어. 와 이거 말도 안 되나 이거. 초베르. 와 혹시 뭐 갑오징어 낚시를 가져가지고 갑오징어 많이 잡으시잖아요 꼭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알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씹으래도 아무도 이렇게 따라하지 않아요 그냥 먹어봐 한입에 다 넣어야 맛있어 음. 맛있지 음. 장난 아니야 음. 이제 먹겠어 음. 밖에서 사 먹겠어 이제 음. 그럼 영상 끝내자 파이요떡볶이 먹자 그냥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끝낼 줄 알았지 영상